나는 어좀 노출증이 있어서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 번호 딸 생각 없어요? 지금 혹시 안 따면 네. 내려가는 건가요? 네네네네 어, 번호 써주세요! <웃음> 분위기 있으려면 일단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약간 좀 과묵해 보이고 뭔가 사색이 잠겨 있고 가끔씩 머리를 싹 쓸어 넘기면서 하늘을 보면서 담배 안을 펴줘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향딱싹 지나가는데 어? 잠깐만 이 향을 알아? 외적인 모습 그렇게 콕보진 않는 것 같아 각자 어울리는 그런 옷이나 이런 거를 음, 잘 스타일을 있거든. 많이 본다 네, 네. 네. 뭔가 저는 소개받는 거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을 해봐야 돼이 사람의 아. 그 필이 있거든요 모두가 말하잖아 느낌 아 맞아 그, 그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게연승 테스트 볼 때도 코치들께 이런 말을 해요 얘 느낌 있냐? 딱 그런 느낌 자신의 줄대가 얼고 있는 사람을 따고 싶어요 뭐걸요 <웃음> 어떻게 앉아있으니까 남들이 번호를 따라오는지 최대한 상대방에게 번호를 따기 위해 노력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페 안입니다 흡연! 흡연 부스가 있는 카페 안! 그녀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고 저는 한 마리의 종달새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입니다 레디 액션! 그해 여름이었다 나는 한 마리의 종달새를 찾고 있다 오늘은 어떤 이성들을 마주하게 될지 참으로 기대된다 따랑 따랑 따랑 나의 종달새를 찾은 것 같다. 일단 사색에 잠긴 상태로 메뉴를 골라야지. 하... 아메리카. 아아 잠깐만요. 좀 사색에 좀 잠기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메뉴를 오래 고를까? 선택 장애인가? 그녀가 나를 주시하는 것 같다. 이대로 5분만 더. 아아 아! 아, 5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그녀의 이상형은 사색에 깊이 잠긴 사람이 아닐 듯 싶다. 사색에 깊이 잠기려면. 일을 해야지 저기요 어? 너무 시끄러워요 <웃음> <웃음> 저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시끄러울 <웃음> 수가 있죠? 혹시 제가 입 밖으로 내뱉었나요? <웃음> 네 아차차 그러면 다시 어.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이씨 저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그 C인데 지금 B라고 했잖아 아니 그건 D고 저기요 <웃음> 흡연 부산 <웃음> 저기요 제 말이 말 같지가 않으신가요, 지금? 머리 쓸어넘기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해요 예, 지금 당신 때문에 순수익 매출이 지금, 지금 5억이 날라가게 생겼어요 5억이요, 5억! 그녀가 나를 봤다 역시 5억 아, 아 아메리카노 아프나 거들돋아도 안 보네 안 되겠다 직접 그에게 가서 이상형을 물어봐야겠다 자, 안녕하세요 혹시 저선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전 셔츠 입은 남자요 셔츠 입은 남자요? <웃음> 그 다음은요? <웃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작게 뭐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옷가게예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연 <웃음> 매출 5억 그건 되게 잘 버시네요 뭐 하시는데 5억이나 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오가는 대화가 먼저 잘될 거라는 느낌이 오고 있다 저 혹시 사색에 깊게 잠기고 담배를 피며 가끔씩 머리를 넘기는 남자 어떠세요? 아 좋죠 왜 가끔씩 이렇게 만지문 뭔지 알죠? 남자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제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약간 아메리카노 보일 때 약간 좀한거좀 좀 보시고 지금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없이 빨대를 깨물기 시작했다 정신병 자같다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실 <웃음> 빠고 <웃음> 싶지가 않아요 그냥 피하고 싶어요 그냥 카페 옮길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이었으니까 이런 방법은 어때? 그러니까 이거 시선이 끌리는 게 중요하잖아. 뭐 넘어지던가. 그래서 오, 저 사람 괜찮나? 했는데 잘생긴 거야.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나와어 아! 아 나와! <뭔라> 괜찮으세요? <뭔라> <웃음> 괜찮으세요? <뭔라> 어머! 아 괜찮으세요? 피가 지금 철철 나시는데? <뭔라> 말을 못 하세요? 응. 네, 알겠습니다. 응. 음... 응. 음음 응. <웃음> <응. 웃음> 응. 아, 저기요. 저 가방에 밴드 있는데 밴드 좀 드릴까요? 응. 어머, 아파.. 아파 보이시가지고. 응. 왜 반말을 하세요? 응? <웃음> 왜 반말을 하세요? 여기 음. 음. 깐으 응. 음. 음. 음 음. 음. 저 알겠다는 걸까 모르겠다는 걸까? 음. 아. 저기. 아, 네. 어? 왜 부르세요? 응? 왜 부르시고 말안 하세요? 응? 방금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웃음> 아못 하겠어요. 싫배! 아, 진짜. <웃음> 아, 몰라 그랬어. 아, 진짜? 어,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근데 어떻게 아까 해? 아까 정훈이가 저기라고 했을 때 되게 설렜어요. 음음음음음음막 <웃음> 이러다가 갑자기 굉장히 중점으로 저기라고 <웃음> 했을 때 어? 이남자 그렇게 좋네? 뭐,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 이거 뭐 당신이 할 차례죠. 저는 번호를 딸때 중요한 건 시선을 마주치는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음. 그래야지 이제 상대방과 나의 이런 교류가 있다. 음. 이런 게 생길 것 같으니까 저는 음. 그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액션! 버르실 프라에요뭐 <웃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레디, 액션! So 아, 여보세요? 아, 옆에 노래 소리. 버스킹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잘 부르신다. 연예인인 것 같은데? 되게 잘생겼어. 응. 음, 노래 엄청 좋지? 나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부른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봐. 아, 일단 너 노래 들어야 되니까 끊어! 죄송한데 지금 앞에 관객들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 무대로 난입하셔가지고 지금 아.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몇 시까지 하시나요? 2시간 정도 할것 같은데 아, 아 네네 네저 화이팅! 버스킹이 다 끝났다 아 너무 노래가 좋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혹시 가수세요? 아니 뭐 가수를 꿈꾸고 있긴 한데 아.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와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잘 부르시네요 <웃음>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 부르고 훈훈할 수 아, 있지? 아, 아, 아, 그만하세요 저 아니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잠깐 저희가 집 앞이 여기여가지고 아집 앞이 여기예요? 저도 네. 여기인데 노래소리 따라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훈훈하고 잘생기신 분이 있었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웃음> 방금 혼잣말 하신 거예요? 아네 들렸어요? 저도 가끔씩 제가 혼잣말 한 거를 내뱉곤 하거든요 아 진짜요?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네 <웃음> 어,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네아네 아, 네. 무조건 성공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남자라리에요 역시 <웃음> 양정훈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저 칭찬은 정훈이를 춤추게 한다 아저 저, 칭찬이 좀 약해요 네. 약간 좀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자 저희는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전하고 있어 봐 이렇게 띠띠띠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딱딱딱. 에? 저기요. 에, 죄송합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번호 주세요. <웃음> 여기 있어요. 에, 연락 주세요. 합격. <웃음> 이 번호를 안딸 수가 없어. <웃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일단 갖다 박으세요. 이 사람 대단한게뭔줄 알아요? 앞에 차가 여잔지남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리 박은 거예요. 아 아니, 아니 보여요 근데 이거. 여인지안남면서 보인다고요? 네그 백미러 보고 있는 게 얼굴 보여요. 저 그렇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제가 모르지 보는 거는 가로막아서 창문으로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장난이었고요. 제대로 해볼게요. 카페입니다 카페. 자키. <웃음> <웃음> <웃음> <analytics> 어, 시계... 발치! 어. 어 전화 왔네 아, 네 아, 보세요 아, 네. 거기 투자하지 말라 했잖아 내 돈은 내 10억 어디 갔어? 어? 어? 20억 됐다고? 아, 그걸로 5,000 원으로 밥사 먹어? 응, 남은 거5 0 0 0원네주 테니 까밥사 먹어 알았지? 응, 알았어? 시계... Are you a분ıld gendered? 손뜯요보기귀엽세요감사왜말다시는 거죠? 제가, 보이세요 <뭔람> 야, 야 역시 차로 갖다 뒤에서 박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저희 저희 얼굴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만약에 본인보다 더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꼴 같잖아 볼수 있다. 그럼 귀엽잖아, 꼴같잖아 차키보다는 집 키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웃음> 에이 미안이테이트 음, 자이. <웃음> 어떻 했어? 시그니. <웃음> 명함, 명함, 명함 아 명함이 제일 깔끔하죠 네. 명함 갖다 보여줘 이렇게 손에 자동으 적혀있죠 자, 니가 해봐 그럼 안녕하세요 저도와입니다요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신천지인가요? 저는 MBTI를 믿습니다 저는 INTP입니다 <웃음> 제 스타일 아닌데요? 저도 제.. 당신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쩌라고요 당신 못생겼어요 어쩌라고요 <웃음> 아 이거 모욕자로 신고할 것 같은데요? 저 넘어 주세요 네, 알았어요 <웃음> <웃음> <웃음> 경찰에 신고 <웃음> 지독하게 엮는법 고소를 당한다. 얼마나 좋아요. 아까 차는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지독하게 엮인다. 그럼길 뭐 가는 사람 발목 걸고 넘어뜨리면 되겠네. 가자마자 야이 병신 새끼야 그따위로 살지 마 이러면 은 신고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교환이 되겠죠. 저 사람 팔이 아픈가 저 사람 뭐지 머리 풀기 아. 좋은 향기 머리에 비듬 터나 비듬 날리지 마세요. 제가 보이세요? <웃음> 고소할게요. 돌아가주세요. 이러면 이제 경찰서 가요 이러면 아, 네,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보도를 따기 만들, 따기 만들 일단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견적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견적 아, 네. 받고 이제 필러 받고 이제 아크하고 다 해가지고 잘생겨지면 가만히서 보고 따겠죠. 그런. 그러면... <웃음> <웃음> 주주가 전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나가는 행인 1이에요. 거기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레디 액션. 응 음. 이상형이 뭐냐고? 나는 <웃음> 나는 제로투 추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좋아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롤린인 것 같아 롤리 롤린 롤린 롤리 저기요 저기요 혹시 어... 시간 있으세요? 근데 나는 어좀 노출증이 있어서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 저기요 어, 잠 잠시만요? 야 제가 바지를 잠깐 입었는데 혹시 번호 딸 생각 없어요? <웃음> 번호 딸 생각 없어요? 지금 혹시 안 따면 내려가는 건가요? 아네네네 네. 아, 네네, 네네. 아 제가 누가 따 내려가는 건가요? 얼른 주세요. 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는 만들었습니다. 저 진짜 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아 5초만 늘렸잖아요. 저 엉덩이 걸 보였어요. <웃음> 쪽만 보고 있었어도 내리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배꼽이 제 쪽이었어가지고 <웃음> 그게 좀 그랬어요 <웃음> 라리라리 어때요? 괜찮았죠? 주주씨? 아 재밌, 재밌는 사람 좋잖아 아 그렇죠 유머러스한 남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예능적으로 하긴 했지만 여기서 좋았던 점을 뽑자면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바로바로 바로 해준다는 게 좋지 않았나? 아 이게 번호 따기가 쉽지는 않네요 확실히 자 그럼 주연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전화 한번 하실래요? 아이 마태야 저번에 내가 이상형 말했었잖아. 근데 나는 귀를 좀 보이게 한 스타일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라색에 좀 배꼽 보이는 티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럼. 그런... 아 그리고 아 내가 그때 취미가 있었잖아. 나는 길 가면서 바닥에 좀그 백덤블링 하는 여자 좀 좋더라고. 백덤블링 어깨 아래. 아 백덤블링이 안 되면은. 나는 그런 취향도 좋아. 길 가다가 이제 뭐 드라군 하면서 성대모사 있지아그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너무 끌리던데? 쌉싸라다스. 쌉싸라다아 힘들어. 그러면서 나 가끔 물구나무 성호서 하는 여자가 좀 끌리긴 하더라. 물구나무를 못 서면 은나 진짜 1도 안 끌려. 나 여자를 안 보여 그냥. 아, 누가 이,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우리 그때 만났다는 여자들 그 다시 만나보자 한번 우리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알겠어 그나. 오케이. 으악, 으악. 야 무슨 물구나무를 여기서 어떻게 쓰냐고 그거 하죠 그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앉은 걸로 하죠 자 레디 액션 아 저기요.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숨소리 좀. 네. 아 저기요. 네. 혹시 수선증 있으세요? 응. 뭔가 왜 이렇게 거들리지아 아, 제가 눈에 계속 밟히시나 봐요. 아그 밟아버리고 싶어요. 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더 밟을지요? <웃음> 아 저기요. 네. 혹시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웃음> 제가 끝나고 뭐할말 있어서 그 번호 좀 알려 주세요. 네, 제가 찍어 드릴게요. 네. 띠디딩 띠디딩 띵. 아, 아까 그 여자분은 이거 맞지? 오케이.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까 그 도서관 띠띠띠. 난 받을 때까지 한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도선생님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아. 사고가 날것 같아요.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이거 집착하게 만드네 이런 여자 나한 처음이야 하루 뒤 오늘은 꼭할 말을 해겠어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저번에 제가 번호 땄던 남자인데 도서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네네네네 야이 새끼야 아, 도서관에서 매너를 지켜 개념 좀 가지고 살아주세요 알겠죠 끊을게요 더안 받으려다가 더안 받으면 진짜 삐질 것 같아서 <웃음> 진짜 실제로도 삐졌어요 3 <웃음> 아, 일단은 주주랑 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거나 궁금하게 하면은 일단 번호는 따입니다. 어떤 짓을 하더라 맞아. 그냥 난칭찬에 진짜 많이 약하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따이라면은 되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심을 끌어야 될지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에니그래서 정우님은 걸어다니다 보면 번호 많이 딸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번도 따여본 적 없어요. 진짜로. 알바할 땐 따여봤죠. 근데 걸어다닐 때는 누구였다니까. 평범하게 짝이 없는데. 여러분, 기만하네요, 또저놈이가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번호 딴다? 그 사람이 자기 타입이기 때문에 따는 거예요. 막 난리를 쳐. 그래도 내 스타일 아니면 번호 따지 않지. 그 아우라, 그 분위기가 자기 스타일이어야만 짠다. 그리고 분위기 있는 척막 했는데 번호 안 딴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본인 취향이 아닌 거예요. 악연으로 시작하면 좋게 풀리기 힘들겠지만 저는 절망편이에요. 절망편 희망편으로 간다면 더 좋은 인연이 될수 있고요 어쨌든 상대방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관심을 끈그 뒤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안달나게 궁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어쨌든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라 끝! 끝! 끝. 여러분 번호 많이 따세요